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아이 시간에는 심동보제동님을 모셨습니다 제동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네그 이제 대선이 2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22일을 앞두고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심제동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이 이제 1월,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제 2월 14일까지, 그, 이제, 그,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마감이 됐고, 이제. 14명이 공... 네 했어요. 오. 맞네. 요 내가 명단을 봤는데. 어, 네. 14명이 네. 했더라고요. 네, 그럼 그... 다 정당 소속이야. 무소속이 없어요. 아. 근데 그래, 저도 이제, 아... 작년 7월 27일에. <웃음> 네. 국회에서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 후보 등록을 사실은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구금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있는 네. 분이 있어요 간호 그래서 네. 오늘 그저 성명 비슷하게 네. 그게 제뭐 입장을 한뭐 이야기 해야 될것 같다고. 아 그래요. 가, 간단하게. 어, 예.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아유, 네. 그래서 왜저생소하지 생생... 않았는지. 네, 네. 어 그런 이야기 를 잠깐 간단하게 저저 저 성명 음. 발표하려고 그래요. 아 네. 그래. 그오해 하시려고요? 아직 어 아니 아직... 그 어떤 저 언론사에 제가 저 성명을 줬는데 네. 그 보도 나오면 그거 인용해서 그냥 제가 아, 공유를 아, 하는 식으로 아, 네. 아 그래요 그 내용은 네. 오늘 발 일단 아직 발표 안 음, 어, 내용은 이제 정확까지도 있... 되나요 기원이면 아니 그 뭐, 특별히 발표 내용도 없어 응. 너무 대선이 네. 그뭐 어, 워싱턴 포스트나 네. 네. 어제는 그저 저 네, 영국의 네. 유명한 저, 네. 저 타임즈 음 응, 응, 네. 맞아요 맞아요 영국에서 뭐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 어, 그러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그럼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 판에 네. 제가끼 있는 거예요 따, 따지고 음. 보면 등록을 하면은 네. 그 하여튼 그런 등등 해서 뭐, 제, 하여튼, 명예라도 지켜야 된다는 음, 차원에서, 음. 그, 후보 등록 안 했다. 뭐 네, 그런 이기입니다 네. 예. 아유, 아니, 제동, 제동님이 정말, 끝까지 가셨다면. 신 <웃음> 정치 너무 예. 아쉬움이 있어요. 예. 지금, 예. 어, 중간에 이렇게, 예. 예, 이런 상태가 예. 됐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어제까지, 이 후보 등록이 마쳤고, 오늘, 이제, 15일부터, 공식적인, 이제, 그, 후보, 저기, 선거 운동을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출정식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저, 청계강정에서 또 했고. 예, 예. 예. 예 그렇게 서울과 부산에서. 근데 관... 그 출정식 하는데, 지에 네. 군인 그 변충원 참배가 있었거든. 아, 아 예. 윤석열 후보. 근데 예. 어제. 예. 예. 이재명 후보는. 네. 예. 또, 난데없이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오팝? 그 이성만 대통령하고 박진희 대통령이 외을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으로 했거든. 아, 아. 근데 윤석열 후보가 나는 오늘 조금 기대를했어요 네. 그 현충원 참배한다는 계획이 9시부터 한다니까. 어, 예, 예. 그, 그, 그, 당연히 뭐 아, 야. 저거 그 이재명 후보까지 참배를 했으니 네. 보수 후보라는 그렇 보수 당연히 가격 지않 아마 올안간거 같아요. 안안 안 갔어요. 여기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보를 하는지 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그러게. 네. 그래서, 저 이분이, 그, 지지율이. 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음. 그렇게 개판을 치는데도. 네, 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 진짜. 네, 그 진짜. 그, 완전히 그냥 공놀이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보다 최소한 10% 내지 20% 이상. 네. 충분히, 그, 저, 우세를 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진짜. 이, 그냥 뭐, 서로나박빙을 괴로울 정도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네, 네. 이게, 저,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보수국민들이, 특히 전통적인 보수국민들이 음, 마음을 음. 못, 음. 못 음, 얻고 음, 있다. 음,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 내가 했어요. 오늘 딱 그거 보고 내 아, 음. 저 한계구나. 음. 어, 그런 생각을. <웃음> 그래, 요 보니까 이제, 그윤 뭐, 음,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네. 이제 출정식을 끝내고 부산, 거리 유세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앞으로 지명을 가리지 않고 네.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쓰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실용 정책이다. 네. 아,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또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끝낸 후에 네. 또거기서는또 이렇게 어어그 연설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다. 그러면서 민생 민생을 을 살리고, 또한, 그,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선거라면서, 이제, 뭐, 대선을 22일 앞둔, 진짜, 이런, 아,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어, 후보별로 한번 한번 그 음. 예 한번 한 번, 심층적으로 한 번, 그, 이해 한 번, 우리. 그게 중계관계에서한 게, 이제, 10시부터 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네. 10시부터? 예. 그게 오니까 또, 그, 보수, 아스팔트. 네, 네. 그, 보수, 그냥, 집회 많이 하는, 그, 예.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공지가 아마 뜨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음. 뭐, 힘을 실어주자.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굉장히 결정적으로, 저, 보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예, 왜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보다,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최소한 10%든지 20%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흡수를 해야 할 람면 그 대책이 뻔하다고. 네. 근데 그런 행보를안 해. 근데 그래. 본인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캠프에서 그 보좌하는 사람들도 네. 그, 굉장히 정치에 이런 게 많은 분들인데 그걸 왜 그렇게 못 할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 왜냐가 제가 제가 다른 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대사신이 대선판에 제가 저 출마 선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분대서는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분석적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뭐 어, 집토끼들은 당연히 <웃음> 우리를 뭐 찍을 테니까 네, 네. 어그 밖에 <웃음> 바깥 토끼들을 산토끼들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웃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뭐. 뭐. 아쉬움과 불만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가 하고 우리가 기다려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20일 남겨놓고도 아직까지 그러니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그냥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제 핵심 말씀 잘하셨네 <웃음> 네. 정체에 대해서, 윤석열 네. 후보의 정체에 대해서, 네. 네. 특히 전통적인 보수 외국 국민들이. 네. 근본적 이제, 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 얘기에서, 이게, 저, 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지율이 안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거를 자꾸 아, 알아야 되고. 그걸니까그그 네, 아. 저, 그,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네. 완전히, 저, 엉뚱하게, 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먼저,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이렇게 순서대로, 네, 후보, 예, 제가 예, 한번 예, 또, 예, 뭐 예, 분석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부산, 부산역 앞에서 이제 출정식을 했는데, 이제 좋은 정책이면, 홍준표 정책이라도 좋고, 박정희 정책도 쓰겠다. 저거야, 저거. 예, 보 예. 당신 웃기거는 지금 끌어 이면을, 그, 안 응. 맞히겠다는 그, 거 아니야. 응. 맞아요. 허가 된다면은, 맞아요. 박정희 정책도 쓰겠다고 응.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 진짜, 않는다고 실제로. 진료가 하지 않다고 그러잖아. 실제로 대통령. 저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윤석열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웃음> 정말 윤석열이뭐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웃음> 어,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호소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지영 음.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로 쓰겠다. 이게 음. 바로 실용정책이다. 뭐 틀린 말은 없잖아요, 틀린 전라도 출신이든, 네. 경상도 출신이면 어떠냐, 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저 말이 이제 핵심이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또, 박정희 대통령 요소도 이디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하면서 또 저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보수 쪽, 표심으로 외에 확장하겠다는 경우에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더그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점이 얼마 안돼인데 개차반인데 네, 네. 개차반 그런데 한반이그 응. 캠페인을 하는 걸 보면은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포솔을 하고 있거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또 응. 유명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통합의 정부를 바로 보통은 왜 정부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 아니냐? 아, 음. 어, 이면서, 이후보는 이제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 정책도 만들겠다. 좋은 말은다 갖다 놨어요. 예, 네, 네, 네, 뭐, 좋은 말은, <웃음> 진짜 좋은 말은다 갖다 놨, 갖다 놨어요. 진짜. 저거 뭐, 좌우 진영 가리지 않고, 보수든 네. 진보든, 네. 저 말에 대해서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없죠. 다 맞는 말이잖아. 다 맞는 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네. 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네. 네. 어. 근데 이제 이중 최신을 하니까. 그럼. 예? 네? 지금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인식을 가지 고 있는데, 네. 저 말대로 하면 뭐 좋, 좋 근데, 저기, 이재명이 또 나중에 그런 말 하겠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진짜,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네? 어? 어? 내가 그랬다고 진짜로 안 해? 또 이렇게 또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호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네, 네. 국민들한테 지금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아, 정말. 아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어, 후보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청교광장에서 네, 네. 어, 어, 이제 유세를 했어요. 음. 출정식을 끝내고. 윤석열 음. 후보 는 뭐라 그랬냐면, 어, 민주당 정권은 지난 음. 5년간 음. 우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철진한 음. 이념으로 국민을 편갈라놨다. 그렇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예, 내용이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과학을 무시했다.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음, 있어요. 나는 네. 얘기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네. 우리들 우리들의 다 느끼는 네. 얘기이긴 네. 하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뭐, 특별한 게 없네.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음. 민주당 정권에서 나라 비천 천조 원을 넘었다. 뭐, 그거 다 아는 거고. 예. 네. 그런데, 집값과 일자리, 코로나,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다. 근데, 천조 원을 넘었다고 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본인도 정책이. 네. 예를 들면, 그, 재난지원금 이런 거, 저, 저, 그다 추경. 이런 거더보 예산을. 높여가지고, 네. 소위, 포퓰리즘 정책을 한, 했다고요. 네, 네, 국내가 네. 많이 내세웠다고. 네, 네, 그러면, 종종 네. 빚을 비판할 자격이 없지. 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 방어를 하려면, 음, 포퓰리즘 음. 정책을 하면 안 되지. 네, 네, 그러면 네. 차별화된 네. 기시는데 똑같아.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뭐, 보니까,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 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웃음> 살리겠다. 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또, 이건. 그 뻔한 얘기, 뻔한 얘기, 얘기, 얘기. 뭐, <웃음> 새로운 게 없어. 네. 이어서 이제, 뭐, 그, 계속해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등록하겠다. 이전에 얘기하셨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 공정과 정의, 뭐, 제가, 저... 저, 저, 저거, 저거 트레이더 마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럴 거,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상식 얘기는 왜안노나 어, 공정과 정의 어, 상식 맨날 어, 얘기하던데. 그러게. 그런 어.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건 그냥,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웃음> 예. 다할 수가 없어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공상, 공상에 빠진 국으로 네. 보인다는. 거죠, 네, 저하고. 네, 네. 이렇게. 윤석열 네. 후보를 그 저, 저 얘기 안 하고요. 그석열 그러니까 네. 이분을 이 보면은 네. 완전 히 네. 지금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대선 다 이긴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김치국 마시는 거지. 네. 네. 네. 완전 장마를 빠져 있고 네. 네. 네. 또 자충수 또 그런 얘기를 네. 들면 열정 열차인가요 네. 네. 네. 그것도 비차를 전세를내 가지고 전부 호남지방만 좀 돌고 있거든요. <웃음> 진짜. 그런데 어. 어제 그 보면은. 네. 이상일 그저그그 저그저그그 음. 캠프에 상당히 중, 중책을 맡고 있는 이상일 네. 의원이 네네. 그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사진을 올렸서 자기 자랑하듯이 후보하고 내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걸 과시하듯이 올렸는데 네네. 거기에 아이 아이 구두를 신은 채로 네네. 앞좌석 위에다가 발을 떠 올려놓고 있는 거 뭐, 음, 나왔잖아요. 음. 그거 많이 뭐, 많아요. 말, 많이 그것도 거기에 내가 열차를 그렇게 많이 타봤지만은. 예? 네. 아무리 맞아요. 앞자리에 비해서도 그발로안 올리잖아요? 안, 그. 안 올리죠. 그렇게. 그 올리다라도 저, 흰 발이라도 벗고 올린다고. 그렇지, 당연하지. 그 사람이고, 앞에 옆에 막 있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발에 뭐, 발이 저려, 저려가지고 그랬다는데, <웃음> 아,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리 좀, 이렇게, 저, 저 통로로 왔다 갔다 좀 걷, 걷는다든지, 아, 혈액을. 아, 정말, 정말. 그렇게 아무래도. 해야지, 그, 신방 신은 채로 그 앞자석에다가 그, 예. 그 사람 앉는 자리에다가 말이야. 그러 게.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 민감한 시기에. 어휴... 그런 처신 안에 그 자체가. 완전 자충충 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근데. 기본이, 진짜 그건 기본 아니, 민주주의야, 아니야? 민주주의, 야 아, 민주주의. 아니... 시민정신의 칼은 기본이 남에 대한 배려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배려심이 전혀 없다는 거야. 아 정말. 근데 그전에는 쩍벌남이랬죠다고있는데 앉는 거. 네네. 그 옆에 앉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그리고 거기그 기차에 열차에 앉아서 그 주변에 앞 이렇게 옆으로 두 사람 앉았잖아요. 실제로그뭐 보좌관인지 모르지만 그사람들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웃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좀 못해주고 어 후보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을 바른말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그 그 측근에 올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또그래야 하는 그 저, 이게 모, 모양이 네그 모습이 자리드러나는거는요네그 한마디로 긴장함이 떨어진 거예요. <웃음> 이게 절박한 이 대선 이게 이 지금 2 0일 앞두고. 네네 네. 어, 오늘부터 정토가 정말 전민전이 시작됐는데. 네네 아그 인박해서 그런 거저 그런 모습을 보이나?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웃음> 네? 그리고 신정아 씨가 있잖아요. 예, 예.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예, 예. 뭐 보시죠. 어, 어 예, 뭔 얘기요? 신정아 그 옛날 그 변양균 그 오늘 네, 정부 초대 예, 정치 실장하고 예. 네, 그연무설 뭐, 뭐, 뭐, 뭐, 스캔들, 스캔들 때문에 어, 엄청, 예, 근데 신정아가 뭐그 항력 굉장히 위조 이게 음. 때문에 걸랬거든 네. 근데 그 수사를 네. 담당 수사를 현종렬이가 예. 했다고. 검사가 윤종렬이라 그랬요어 맞아요. 신정아가 잡으 전에 그때 수사받은그윤종이한테 받은 것을 네. 굉장히 정말하게 그저응급한게 놓은데요. 아, 네, 네.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 그 심지어 윤석열. 여자로서 안전체로. 예. 네, 네. 이게 참 방송에 이런 이야기할 음, 뭐, 음. 뭐, 음, 약간 음, 그런 진다. 네, 보도된. 아, 안전체로 오줌쌌다는 거예요. 아. 너무 그냥 아, 그저 그걸 느껴가지고 네네. 수치심과 모욕감 느끼고. 어. 그 유증률 검사한 데그 느끼가지고. 예? 아. 네? 근데 그신자를 그렇게 검, 수사한, 음. 학력 경력 위조로 예. 그렇게 예. 강압적으로, 노력적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수사한 검사가, 네에. 윤석열인데, 네에. 그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또, 네에. 나이가 같다네, 김건희 아, 씨가. 아, <웃음> 그 <그래. 웃음> 근데, 김건희하고 신자의 음. 그, 저, 범죄 내용이요. 네. 거의 유사한 게 많은데, 네. 근데 질과 양은, 네, 네. 비교가 안 돼. 아. 어. 김건희의, 음. 그, 학력, 경력, 음. 부풀리기, 네, 네, 위조 네. 이런 게 신장에 배. 네. 근데 그렇... 신장은 실행을 살았다니까요? 어. 1년 반인가? 어, 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김건희 이양보을 처음, 저, 재판받아서 실행을 살아야 돼. 네. 대통령 임금이 되는 게. 그 근데 이런 문제를, 네. 그렇게 지금 민감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이 터지고 있는데, 네. 이한번는 완전, 마치, 저, 저, 대선,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아, 된 것처럼, 진짜. 어, 본인도 그러고 주변도 그렇게 네.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야. 강한네 네. 행세가. 굉장히 불안해, 제가 보기에는. 불안해. 그리고, 음. 전통적인 보수 표심에서 만 네, 네. 행범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안타까운 요 예. 지금 또 여기다가 또뭐 이거 안치환이 또 저, 저, 저 신곡을 발표했잖아요. 안치환이 뭐라고? 안치환 그가수 그그 가수. 라 아, 그...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아니, 김근희 씨가 예 네. 마이클 잭슨을 닮았다고 닮은 여인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니? 제목이 이렇게 그, 내, 내용이. 좋게, 그래. 좋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그 나쁜 게 있는 사실을 그렇게 한는 거죠. 뭘 꿈꾸고 꿈꾸는 거니? 그걸 그걸 바를 걸 바래야지 대체. 아, 그리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거니. 건이 건인데 건이야 이름이. 이름이. 아, 그 예, 네. <웃음> 왜 그러는 거니? 뭘 탐하는 거니? 자신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뭐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마이클 잭슨을 아, 닮은 그, 여인. 완전히 그렇게 예. 이재명, 그, 지지자분은 예, 예,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러면서, 이런, 예, 이런. 안치현, 그, 가수는 꽤 유명 가수잖아요? 유명한막 가수죠. 예. 근데 윤석열 저, 후보 본인이, 뭐, 노래도 예. 좋아한다고 그러고 잘 한다고 그러던데, <웃음> 그, 저, 노메인 대통령그 그린 노래 있잖아요. 그 자파들이 들고듯이 하는 그 노래를 직접 부르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안취요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그러게. 입판하나?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 <웃음>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 음, 나오는구나.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대해서, 음. 네. 여기, 이러자 이러, 또 윤석열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뭐 그렇게 모욕도 모욕을 주고 있다고 정치인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있다고 한마디 아, 모욕을 느꼈다. 인터뷰도, 인터뷰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아유, 정말. 근데 뭐 본인이 뭐날뭐수사할때 네, 네. 아까 막 신정아 씨 이야기 들, 그 네. 자세전. 네, 네. 이거 뭐 엄청 그냥 모욕을 었뚜그 뭐.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아. 이니 지난번에 이재수 그 장군 그 저기 뭐그 장군 뭐그 저기 했잖아요. 그 어? 그비망목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공개.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근들근들하게 그렇게 모욕을 줬다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원수가 적길래 저렇게 나한테 저러냐. 그리고 계관진 그러니까. 장관한테 네. 지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저 그냥 어? 쉽게 풀리는데 왜 그걸 고집 피우냐고 네. 윤석열 네. 후보가 네. 저 그때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네.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윤, 윤 검사가 저 위에 상급자가 들어와가지고 네. 근들근들하면서. 네. 그, 이지수 장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런 근데 이지수 장군은, 아니, 김관진 장관이 지시한 게 없는데, 네. 왜 거짓말 하도록 하느냐. 도저히 양심사 그래 못했다.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막 굉장히 그 힘들게 됐다. 그렇게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아 정말. 아 정말. 자기는 그런 모욕하면서. 야, 근데 그, 그, 그, 그 야, 그, <웃음> 어? 그, 그 여자까지 또 그, 그런다고 하니까 정말, 하, 정말. 인성의 문제지, 저런 네. 게, 아무리 자기가 칼자로 지었다 해서, 인권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정말,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음. 근데 이게, 어. 저, 승, 그, 캠페인 슬로건이에요. 네네. 국민의 키움. 네. 윤석열, 레이를 바꾸는 대통령이 유술로 돼 있어요. <웃음> 그 국민이, 누가 자, 자, 자 자기를 키워줬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 말이에요. 어? 그참피아한사람들이야그 네, 네. 아전 인수객으로. 네, 네, 네. 자기들 그 좋게 편리한 위주로 네.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그 그게, 네. 그런 그 해석에 따라서 또 엉뚱한 네. 지금 저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네. 아우, 진짜, 뭐, 이거, 이거, 어제, 오늘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하는데, 네. 아, 정말 유쾌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어, 곧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을 텐데, 그 대통령의 자격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할 텐데, 네. 아, 정말 즐거 계속해서 이렇게 절망감은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게. 어? 세계 문화를 지금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뭐 계속 세계 신문들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보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지난번 2월 8일에 8일 네. 현지 시간으로요. 예. 네. 워싱턴 어, 포스트에서 먼저 보도했잖아요. 네, 맞아요. Two e v 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칭해서 네. 네. 두 사람의 악, 네. 저 악당. 네, 네, 중에, 악마. 예, 네, 예, 네. 두, 아, 어, 두 악마고 표현 악마. 어, 두 악마 중에서 한 명. 을 들... 악마를 아, 어, 악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더 악한 사람을 내게 투표한 사람까지도 증거 네, 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아, 그렇지, 그런 표현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모든 수조리 다 나와. 네, 네, 김건희 네. 이야기도 넣고 네, 네. 이재명 부인 저저 저, 저, 저, 네. 김혜경 이야기도 넣고. 그러는데 이틀 전에 2월 1 3일에 네. 영국 더 타임즈라는 그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저저 저 네, 네. 언론이래요. 이게 네. 어, 영국을 대표하는 신경지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네. 유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려는 거는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네. 이사설을쓴 그 언론사가 더 타임즈래요 네. 네. 1953년 아, 사설에 네. 그런 논단다네요 아, 그 네, 우리가 예, 많이 읽은 그,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타임즈에서 그냥 완전히 이건 완전히 그냥 음. 아, 역겹고 추잡한. 아. 그, 그, 네. 선거로 이제, 노설 했더라고. 네. 네. 네. 네 창피해요, 예, 보니까. 아, 네. 정말 창피하네요. 네.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안철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안철수, 이렇게 깨끗한 정치 하겠다고 이러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제, 이제 15일, 구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을 했어요. 언제? 네. 오늘, 오늘. 방, 오늘 방, 갔잖아, 그러니 예, 예, 오늘 방문. 그리고 방. 안철수는 어, 어, 어제, 어제는 그, 성주 사드기지갔거든요 아, 네, 네. 성주 사드기지에 갔어요. 어... 그사드 그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네. 정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대중 산불 약속하고 말이죠. 네, 네. 거기에 싸드에 들어가는 게그그 그 병사들이 한미 합동 근무를 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제대로 없고, 식당에. 네. 저, 저 식자재 공급이 안돼 가지고 네. 그냥 그저저 전투 저, 식량을 월일년 음. 이상 넣, 먹을 정도로 네. 그게 앞에서 막 방해를 하잖아 아, 그 그렇지 그지 들어가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그게 안 출축 출축하더라고까저희 대통령이 좀 싸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아, 아우 네? 정말 좋지. 그럼 오늘 저 박정희 생가또 방해를 네네 생각 바꾸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형이 저런 건안 보이나? 그러니까 안 후보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단일화 논의에 관련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음. 단, 단일화를 시, 신청해놨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는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의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지금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도. 했어요. 예, 예. 오늘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음.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이 됐고 음.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이명박 전 음. 대통령이 지금 사면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예, 형 집행 정지라도 하는 게 그렇죠? 맞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네. 네. 맞는 말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 굉장히. 지금 건강이, 입원하시잖아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 네. 연세가 한, 한 다섯 살 이상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80대 모인이라. 근데 다들이 두 대통령도 다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5년 전, 4년 전, 5년 전쯤에 다 건강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기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아우, 정말 힘든, 완전히 거기서 그냥, 진짜 다 그냥, 완전히 병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상황이 돼버렸어요. 돼 근데 저, 안철수 후보가, 네. 지난 일요일 날 이거 단일화. 네. 그러니까 전공교체 구체제 종식을 위해서. 네. 여론조사 방식에. 예. 네. 국민, 여론조사 국민 경성 방식에 단일화 제안했거든요. 네, 정격적으로. 맞아요. 직접적으로. 네, 네. 근데 오늘까지. 예. 네.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정도 표현을 했는데. 네. 당에서 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그거 보셨죠? 네. 손오공 손바닥 위에. 아, 위에 손 맞아, 손바 손오공이 이분한테 페이스북에. 예, 예, 맞아요. 완전 모해을 해버렸어요. 음... 근데, 제가 안철수 후보라도. 네. 당해라. 제안한 상대당, 당 대표가 네. 그 정도 뭐야 가찰 전혀 단안 해요. 음, 음, 그래, 그래 뿌렸죠. 음. 그, 근영세의 그, 선, 선대본부장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음, 완전 그, 통큰 단일하려고,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안춘수 후보 들어, 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어, 어, 어, 이거 네. 상대 후보한테 하, 할, 그, 예의가 아니지. 이야, 예? 정말 무선그다면 음. 그러니까 최진석 그, 음. 안철수 후보, 선대본부장이 예, 예. 네. 이거는 마지막 제안이다. 예, 예, 예. 제안 안 받으면 완전한다. 음...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요, 음... 2, 3일 안에 결정 내려라. 네. 그런데 네, 네, 네. 2, 3일이 뭐 결국 이번 주 넘어가기 전에, 뭐, 네. 목금, 2주, 음... 이번 주 넘어가기 전에, 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이거 선방식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음... 그냥 단, 단일화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각자 가는 거야. 네, 그, 세진석 완주... 교수님을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음... 그분이 굉장히 그 호남 출신이에요. 집은 전라남도 쪽인데, 굉장히 그 아주 그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소신도 뚜렷하시고. 예, 소신도 뚜렷하고, 예, 예. 또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그런 학자입니다. 진짜. 그런 음... 분까지, 참이어 안철수 후보가 참 영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김동길 그 교수님까지 네, 네 맞아요. 그후원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맞아, 맞아요. 김동길 교수도 좀제 네. 책에 추천서까지 써 주신 정도로 아, 네. 저하고 좀그 교분이 있는 분인데요. 네. 제가 존경하고 근데... 네. 그 분이 굉장히, 그, 사고 합리직이잖아요. 네. 그, 저시는 그런 게, 네, 맞아요. 그렇게 또 모험적으로 하셨고. 그럼요. 그, 평생, 우리나라 또, 진짜 그, 네. 자유, 애국, 우파, 네. 보수 세력을, 하여 네.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쵸. 그 안철수 후보 는냥군회 그냥, 국회 수록하셨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가볍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시작을, 지금 정치 시작한 지 지금 10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치 뭐, 약간 뭐 어리버리 했다고도 할수 있고, 음. 이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공부를, 정치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우리 우파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그냥 굉장히 그 모범적인 이런 후보로 그냥 성장을 했더라고 보니까 모범적이고 네. 본인이 바람, 제일 깨끗하고 네. 바람직한 대선 후보 중에 네네 네. 도덕적으로 그렇죠. 그다음 부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지 인성별로 네. 네. 이민 네. 양쪽 네. 부인이 실망을 네.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예. 안철수 후보는 전혀 이기 없어. 그럼요. 그럼요. 대학 교수가. 사람이, 그, 어, 안철수 후보가 부인도 깨끗하고, 본인도 예. 군에 아무도 갔다 왔는데, 본인 또, 몽신 해군대위로 전역했잖아요. 본문했단 말이야. 예, 예. 응? 네. 네. 네. 예? 음. 유일하게 음. 군 경험이 있단 말이야. 네. 그놈의 하는 거 보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인이 다를 정도로, 네. 의 보수, 이제는 보수, 네, 보수으로보수로서의 그걸 보수을 보여주고 보수을 해요, 있어요, 면모를. 예. 네. 그게 옛날 그소로 올라가면 뭐, 사람이 계속 변하는데,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따져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럼 지금,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맞아요, 지금. 그러게 자꾸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수국민들이. 근데, 이 흔들리는 표심을. 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이 완전 간파를 해서. 네. 거기, 걸만큼 이거, 저, 저, 캠페인 해야 돼요. 아, 그러게요. 근 네.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네, 네. 캠페인을 하니. 예. 네. 지주율은 오히려, 응. 음.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도 있고. 네. 가, 박스에 같이 있다는 거야. 네, 네. 그게 뭐, 아, 뻔한 게 또, 보식긴 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유,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진짜, 뭐, 해답이 보일 듯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음. 이런 걸, 어, 방송을 하면서. 도 답답합니다. 예. 네. 음. 아, 음, 저도 음, 이제 음, 이 이야기를 음. 자신있게 할수 있는 거는. 네, 네. 저한 명씩,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 꿈만을 네, 네, 한 네, 사람인데. 네. 네. 그리고 이걸... 또, 필요하면 저도 등도까지용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로 남의 일로 제가 본건 아니거든요. 예, 예, 어떤 면제 일로 예, 예. 보고 계속 분석을 하고, 음. 저 나름대로 또 이거 저 대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제 말을 그냥 일반 국민이, 보수국민이 이야기하는 거로 그러니까 바로 그, 대응으로 얘기해만. 야, 아, 그렇지. 아, 안 돼. 지금 대선 네. 후보로 나섰 나섰다가. 기다려 네. 드려야 돼. 기다려. 돼. 네. 그렇지, 맞아요. <웃음>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정치가 뭔지 진짜, <웃음> 진짜 궁금해요, 정말. 모르겠어. 어? 답답한 아, 사람이야,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네, 네.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웃음>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이시고 음. 이제 곧뭐 22일 날 퇴원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음.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 상황이 어 진짜 그 4년 9개월간 감옥 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음. 진짜 이분들이 산그 초기에 그응 수감대를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 자기, 그, 네. 저, 건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고. 네. 네. 그것도 생활 자체가 그냥, 어,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네. 건강도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마침, 저, 박근혜 대통령 새 사저가 이제 대구에, 음. 대구로 지금, 뭐, 어, 지금 결정이 좀된 상황이에요. 이게. 이 집을 지금 그 계약금만 25억 짜리인데 2억 5천만 원 네, 예, 예. 계약금을 지금 지불한 상태고 아직 예, 예, 예. 완불은 안했지만 예. 어떻게든지 여기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 이게 그새 사저에 대해서 벌써부터 <웃음> 뭐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인상 인회를네 인상 일회도 있어요. <웃음> 저도 네. 그, 네. 그 동영상 봤는데 뭐. 네. 그, 가드레일을 북고 해가지고담장 눈으로 구경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 하도 와가지고, 네. 또, 남편이 뭔지 보고, 부인도 좀 보, 보게 해달라니까, 또, 뻘지 음. 주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게, 이렇게, 이렇게 멋진 집이, 집도 너무 멋져요. 이게 지하 1층, 지하 2층이고요. 네. 어, 이게, 이게 굉장히, 방이 8개가 있고, 이 앞에 집이 이렇게 있고 대문은 요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아, 그리고 여기 앞에가 넓게 이제 이렇게 잔디밭이 딱 이렇게, 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좀 작은 숙 작은 건물 건물들이 좀몇개 있으면서 아주 뭐 대통령 이 예, 예, 전임 대통령 사저로서는 너무 진짜 마땅한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새 사저에 지금 관광객들이 뭐 엄청나게 붐비고 있고. 뭐막 하루에 막청명씩 이렇게 온대요 진짜 그래서 음. 취재진들도 지금 취재 경쟁을 완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누구는 또 보니까 옆에 건물을 뭐 세를 내 가지고 아예 <웃음>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들리는데 아 건물을 신입해 예예예. 그래서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어, 밝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상이. 네. 이번 사조 구입 후에. 예, 네, 예. 네.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술이 증명, 드러났거든요. 맞아요. 저분이,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아니, 네, 네. 아니, 사적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가지고, 예, 인산 예. 인해를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그리고 막 경찰들도 교통정리하고, 막 야단 났다. 아, 아, 아, 경찰들이 그치. 거기서. <웃음> 그래고그래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야, 저...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네, 네. 영향력이 네. 살아 계신구나. 여기 보니까 약간 도로변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도로변인데, 이게 담장을 굉장히 높게 <웃음> 쌓아놨는데, 도로변에 약간 인도, 인도하고 사이에 그. 가드레인. 그을 이렇게 쳐놨는데, 가드레인을 올라가가지고, <웃음> 앞 방, 집 안에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 국민들이. 네. 아주 순수한, 순진한. 음... 그 관심도 어느 정도인지 그, 참, 그, 지시를 보여주는데요. 네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이죠. 네. 이번 대사나 네, 예.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요, 예. 뭐, 아,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그 사기탄에, 음. 네, 네. 이 문제가요, 규명이 안 됩니다. 어, 그러게 네, 완전히 네. 무동석이 묻힌다고요. 음. 왜? 윤생님 후보 본인이 네. 그 사기 탄핵의 공범이잖아. 그렇지. 예. 네, 맞아요. 대장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응. 그탄핵시키라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네. 또 구속시키고 예. 네. 어, 다시 본인 구형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사진 문제도 네. 문자 사진 있는 걸저저추진금해 가지고 벗는 거 아니에요. 그. 아, 이분이 검찰청장 떠나기 3일 전에 예. 네. 그 공무에 붙이자, 오더라고. 아, 잔인하지. 정말 잔인하네, 진짜. 그, 그, 정말.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네. 그것도 저 박근혜 대통령이 몸 담았던 당대표로 있던 당의 네. 후보가 되어가지고, 네, 네. 참,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 옛날... 대통령이 많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요, 영원히, <웃음> 이 사계탄에게 억울함 이게 풀을 수가 없고 음. 명예 회복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 박근혜 전 의원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윤석열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네. 이게 뭐 SNS 막 SNS 네. 막또 다니요. 맞아요. 다녀. 그래서 저는 절대 지지할 리가 없다. 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면 방해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음. 그것도 안 하실 거다. 그치, 그것도 그래서 오로지 침묵하시면서 아... 침묵의 메시지를 주실 거다. 야, 이거 그 윤석열 거. 후보가 사그 태임 3일 전에 응. 이런 걸 결정했다니까 정말 더 정말 잔인하지야. 잔인하게 짝이 없네요. 응. 옛날에 우리 보면 고사에서도 보면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고사에서도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책임을 안 지려고 무슨 뭐 다리를 다쳤다든가 막 이러면서 거기 참석 참여 안 하는 게 그렇죠. 자기 자기를 위해서도 그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참1를 앞두고 그걸 결정을 했다니까 정말 더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네요. 네, 네, 잔인.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조은진 우리도 공화당 후보가 어쨌든 뭐뭐 뭐 박근혜 대통령 대 대진 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또 라디오에. 그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CBS. 네, 14일 어, 어제, 이제 밤에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 이재명을 이재명 후보도 안 돕겠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도 감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 박전 대통령. 권이좋 리가 없죠. 네. 아니, 그 감정이 좋겠으면 사람인데, 맞아요. 박, 아,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서 응? 이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하실 것이다. 그러나, 콕 집어서 무슨 얘기를 하, 무슨 얘기는 안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어, 그냥 감사 인사 정도라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윤 후보가 박전 대통령께 사과할 게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사족을 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퇴원은 이제 22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음, 이분이. 예. 그, 그 음. 은진 그 이제 뭐, 대표도. 네.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우리공화당 대표 마, 받아시가지고 뭐, 집회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그 음. 보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거 조용진 후보도 이번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음, 네, 네. 그렇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어. 뭐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아, 하여튼. 네, 오늘 그래서 참 한번 어, 대선을 22일 앞두고 어, 음. 각당 후보와 어, 박근혜 대통령의 또 박근혜 대통령의또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그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 근데 결과는 결론은, 결론은 네. 한마디로요.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네. 본인이 본인의 처신, 네. 처신에 달렸어요. 네.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직 사과도 정식으로 사과다, 다 사과도 안 했고, 뭐최 최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검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음. 뭐 이, 이런,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 보수, 박근혜 특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저, 지지자들은 특히, 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아, 사람이 인간으로서 뭐, 정권 교체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만은, 네. 인간적인 그 배신감, 네, 네. 어? 그 실망감, 이걸 갖다가, 그, 저, 도저히, 그, 해, 그, 배를 안 하고 있으니. 네, 네. 완전히 보수국민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음. 그, 저, 저, 그, 열정열차. 네. 앞에 그, 소파에 그, 저, 신발 신은 채로 다리, 다리 올렸잖아요. 네. 그, 소파에 해당되는 거야, 소파. 아. 소파도안 돼. 다리 그냥 묶고. 뭐, 뭐, 뭐, 어? 아무리, 아, 아무리 치고 해도 이거는 어, 내, 나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처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와. 정말, 그, 소파에, 그, 구두 신고, 그걸 발을 올려놓는다는 거, 그거는 정말, 그, 사, 보수 국민이, 그 소파 같아, 소파. 비그 소파. 기본, 예, 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안된 사람 같아요.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거, 옆에 앉은 사람들, 옆에 네. 앉은 사람, 마주, 앉은 사람, 그, 저, 옆에, 음. 옆에는, 왼쪽에는, 저, 네. 대변인이 네. 앉아있고, 앞에는, 뭐, 누구, 네. 누구 앉아있는데. 네. 네. 아이고, 저 후보님, 이거, 민감하시고, 빨리 저거저 조심하셔야 된다고. 빨리 내리셔. 네. 그래, 해야지. 예? 네? 그게, 그, 진정한, 저, 그거지. 맞아요. 야. 근데, 정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대선,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대선 후보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의 입장이라면, 뭐, 지난날에는, 뭐, 자기가, 업무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뭘 어쨌다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입장에서는, 현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딱, 그냥, 사과 딱 해버리고, 응? 어? 아, 그래야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지, 아니, 남자답게, 여자답게, 여자라면 여자답게, 사나이답게, 어, 네. 아, 지난날, 내가 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쵸.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어? 사과를 드린,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웃음> 아직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마도 뜨거운 맛을 못본 거죠. 아직 아, 덜 아, 아. 아쉽다는 거야. 덜 네, 아쉽다는 거야. 네, 네. 네? 참. 네? 그이 네. 양반 지금, 그 그, 그, 그, 그, 그, 워낙 상대 후보가, 이재명 그래. 후보가 워낙 악재가 많으니까. 네. 야, 이 정도면 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근데 아니라니까? 근데, 그건, 그, 그건 그거고. 자기 은 뭐, 그냥. 자기 뭐... 양심껏,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음. 양심껏, 예? 뭐, 국가를, 뭐, 국가도 어쨌든 날에 참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어,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줄 알아야 되고, 또 본인으로 해서 그냥, 크나큰 어떤 해를 입은 사람이 있, 있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그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국민들 앞에서도 뭐 국민에게도 어떤 일을 할지 정말 이런 아주 이런 것을 네.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니 정말 너무 답답할. 그런 게 대통령 같대요, 정말. 후보다운 네. 그 성숙한 네. 네. 그런 저 자세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통령 네. 후보라면 네. 자기 지난번 과오는 당연하게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크게 봐서, 그렇죠. 어, 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음. 그것을 따끔하게 얘기를, 상대에게도 얘기를 할줄 알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에, 당연히 사과를 딱딱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이, 이,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어. 지금 부인 문제가 아직 잠시에 있는데, 네.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네, 네. 사과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문제는 어 수사와 네. 어뭐뭐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감사를 예, 예, 감사. 수사 감사를 받고 예. 있는데 예. 그 결과에 대해 네. 따라서 책임질 예. 네.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랬다 네. 책임 문제가 나왔다. 책임. 네. 네. 근데, 김건희 씨는, 그 앞서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과. 네, 예,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아 어, 맞아요. 그 수사 얘기도 없어. 네. 근데 이거는, 신정아 씨하고, 음. 이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서비에? 예, 예. 거의 그그 예. 성격이 비슷한데, 이, 제 질과 양은 엄청 많아. 네. 그럼 우리 네. 완전 수사를 받아야 돼. 네, 네, 네. 그 다음에, 책임 수사 받아가지고, 본법이 음. 드러나면은, 네. 신정아처럼, 네. 책임을 져야 돼. 네. 형을 살아야 돼. 형을 살아야 돼. 제가 돼. 네, 네.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음. 그건 무시이만한 거야. 네, 네. 적당히. 네, 네. 그냥 그렇구나. 뭐, 사과해서 뭐, 했으니까 넘어가겠지. 내는안 불리네. 내로안불내 거는 로빈스고, 네. 남의 것은 불륜이야. 내로는 안 불리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지2일 남았는데, 네. 저는 대선 당일 아침까지 내가 볼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 그, 그때는 결정 안할 거야. 예, 네, 예. 네. 저도 그래요. 그때까지 네. 이, 결정을 안 한다니까요. 네. 누구를 뭐, 윤석열 후보로 지지한다, 이건 네. 절대 할수 없어. 아니, 이 그러니까, 후보의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지. 야당이라고, 아니. 야당, 뭐, 우파의 <웃음> 진영인 야당이라고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어, 우리, 이거는 완전히 우리 우파 사람들이 뭔가 착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파 국민들, 이야착못 하고 있고. 네, 네. 정말, 네. 아유, 정말 너무 답답하고 좀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답답한 이런 방송만 하게 되었네요. 네. 어, 오늘도. 오늘, 네. 예. <웃음>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재롱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